안녕하세요. 스케이트보드 강사 김세중입니다. 오늘은 백사이드 엑슬 스톨 그리고 백사이드 5 0 5티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백사이드 엑슬 스톨이랑 백사이드 5 0 5티는 거의 똑같은 기술입니다. 진입하는 각도에 따라서 기술이 바뀌게 됩니다. 정확하게 올라가서 멈추면 엑슬 스톨. 그리고 밀고 가면 5 0 5티 그라인드라고 합니다. 이 기술은 해외 스케이트보드 대회 영상이나 아니면 국내 스케이트보드 대회 영상을 보면 방향전환을 할때 많이 쓰는데요 킥턴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 기술을 할줄 알려면 킥턴을할줄 알아야 되고요 기술을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쿼터파이프에 끝까지 올라가서 어깨하고 시선을 돌려주면서 앞발을 들어줍니다 그러면 보드가 회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뒤트럭을 먼저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뒤트럭이 코핑 위에 올라갈 만큼의 충분한 속도가 나야 되고요 엑스스토를 하면은 초보자분들께서는 코핑 위에 못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코핑이 있으면, 코핑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옆에 걸려고 해서 그래요.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처음에는 연습 방법을, 뱅크에서 먼저 해보세요. 뱅크에서 키턴을 반바퀴 돌리고, 1초 정도 멈춰 있다가, 내려오는 연습. 그걸 하시고요. 그러면, 엑슬스톨에 조금 적응이 돼요, 몸이. 그 다음에는, 쿼터파이프에서, 엑슬스톨을 건 상태에서, 드라빈을 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럼 드라빈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발가락을 이용해서 보드 앞쪽을 눌러주면서 내려가야 돼요. 만약에 보드 앞쪽을 못 누르고 뒤쪽을 누르면 코핑에 박퀴가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일반 드라빙이랑 똑같이 몸을 앞으로 기울여주면서 발가락 쪽을 눌러주고 돌려서 내려가면 됩니다. 이게 되면 이제 쿼터파이프에 거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처음에는 뱅크에서 엑스스톨 흉내내는 거랑 똑같이 쿼터파이프 중간에 반 돌려서 멈추고 내려오고 더 올라가서 멈추고 내려오고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세요. 그게 되면 좀더 속도 내서 반돌려서 멈추고 내려오고 그 다음 좀더 속도 내서 코핀까지 올라가서 걸고 내려오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겁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속도를 엄청 많이 내세요. 그런 다음에 코핀 위에 맞춰서 돌리기만 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실패를 해도 몸이 뒤로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그걸 느끼고 나면 은아 뭔가 감이 왔다 느낌이 올 거예요. 그러고 나면 바로 타줍니다 근데 처음에 겁을 먹어서 속도를 안 내고 하면은 코핑이 올라서질 못해요. 그러면 엑스스톨을 흉내만 내게 되고 엑스스톨을 할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속도를 내고 발가락 쪽을 눌러서 내려갈 수 있게 연습하셔야 됩니다. 엑스스톨이 잘 되면 진입하는 각도에 따라서 PTPT PT, 그라인드가 되게 응용을 할수 있어요. 진입하는 각도가 정면으로 올라가면 엑스스톨이 되고요. 대각선으로 가게 되면 보드가 살짝 휘어서 가면서 굴러가는 힘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라인드가 되게 됩니다. 한번 연습해보시고 잘 안되는 거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피드백 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은 영상 만들 때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